먼저 하실래요? 아 아니요 먼저 오케이. 먼저 하세요. 제가 그 댓글을 아까 전에 엄청 많이 봤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써 이제 이번 이용식리 이벤트를 통해서 저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셨지만 이제 음흠. 저를 예전부터 응원해 주셨던 음, 분들도 계셨잖아요. 그런 분들을 댓글을 쭉 보는데 막. 옛날부터 진짜 노래 음. 너무 많이 듣고 있었고 음. 꼭 뽑혔으면 좋겠고 목소리로 좀 듣고 싶다라고 하셨던 분이 진짜 너무 많아서 뽑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. 진짜 너무 감사해요. 진짜. 진짜로 그래서 이제 편집이 만약 되면 이쯤에 음. 뜰지도 모르겠지만 그분. 그분을 정말 꼭 뽑고 싶고 진짜 네. 보다 보면은 웃긴 것도 많죠. 네 진짜 웃긴 거 진짜 많아요. 웃긴 거를 뭔는데 제가 이게 이게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얼마 안 되고선 달린 댓글이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음. 보면은 여기 보면은 <웃음> 여기, 여기 아마 뜰 거예요. 근데 네네네, 여기, 여기 보면은 <웃음> 마성 당신 네. <웃음> 혼혈이라며 한국이랑 천국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목소리가 나가, 가질 수 없어 막이 여기 이게뜰 거예요. 그 이거 <웃음> 봐봐 타지에서 온 것도 들켰잖아 판타지 씨. <웃음> 아니 <웃음> 진짜 최고 그러니까 이런 댓글을 어떻게 다시는 거지? 약간 좀 요즘 이런 유의 댓글이 약간 좀 맞아요, 맞아요. 유행한다는 거는 들었는데 제가 이런 댓글을 다 보실 줄은 진짜 상상도 못해가지고 보면서 막 너무 웃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, 진짜 이게 영상 올라간지 얼마 안 돼서 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. 그 저도 그때 보고 와 아, 너무 진짜 웃겨, 진짜로. <웃음> 말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그러니까. 진짜 그래서 어 셨어요아 저는 네. 저도 몇개 있기는 했는데 막 거의 뭐 보고서처럼 막 무슨 논문 함께 써놓으신 분도 맞아, 계시고 뭐 무슨 바흐 막 아, 저는 잘 <웃음> 몰라서 모르겠어요. 근데 네. 막 바흐 뭐 어쩌고 막 음악의 어머니 막, 막 <웃음> 이런 분 계시고 저는 이게 이것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 희진님이랑 좀 비슷했는데 어, 어 언니 기억나? 무, 물론 모르는 분입니다. <웃음> 모르는 분. <웃음> 어 언니 기억나? 언니랑 같이 악기박물관에서 악기 막막뜨렸는데 언니가 노래 부르면서 악기인 척해서 나 혼자 잡혀갔잖아. <웃음> 그때 참 즐거웠는데 <웃음> 이렇게 연락조작, 기억 <가만히> 기억조작. <웃음> <웃음> 진짜 저저 진짜 갑자기 박물관 어어 어, 맞다 그때 악기박물관에서 <웃음> 기억조작 이렇게 기억 진짜 기억조작 당해가지고 <웃음> 기억 아 맞아 그랬었지 우리 <웃음> 그때 참 좋았는데 연락조 와 <웃음> 이러면서 혼자 막 <웃음> 너무 재밌어요. 네. 진짜 재밌는 댓글 진짜 너무 맞아, 많아가지고 진짜 한두 개가 아니에요. 진짜 네. 너무 많아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콜라다니까. 그러니까요. <웃음> 네. 두 번째는 재밌는 댓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음 네. 이영실 팬분한테 아하. 이제 좀 드리면 그쵸. 더 좋을 것 같아서 그쵸. 글을 보다가 이제 뭐좀 이거 왜냐면 덧글에 저희 칭찬이잖아요 거의 다 그렇죠 이걸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게좀 보다 보면 감동도 받고 근데 감동스럽고 근데 좀 부끄럽기도 그쵸? 하고 그렇긴 한데 이제 어 어떤 분이 이제 뭐 음.. 발음도 또박또박하고 뭐 좋으시다. 그래서, 음. 뭐, 데스쳐줘, 북이 편하시고, 뭐, 그래서, 막, 자기가, 이제, 이영실 골수 팬이신데, 그렇죠. 그래서, 뭐, 되게 좋을 것 같다, 이런 그렇죠. 식으로 달아주신 분이 있으세요. 그래서, 네. 마음이 따뜻해지세 네, 정말, 진짜. 정말 감사하죠. OS, 게임 OST에 그렇죠. 어울리, 어울리겠어요, 라고. 그니까요. 자기가 좋아하는. 장르에 네 그게 게임화가 되는데 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. 네 맞아요. 이분이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를 아니죠. 단 그, 믿어주는 거잖아요. 네 믿어주시는 그러니까요. 거잖아요. 그단큰게 영상을 그쵸. 뭐 여러 개 보셨을 수도 있지만 진짜. 그걸 보고 저희를 믿어주시고 이렇게 응원을 해주셨다는 게 정말 감동이죠. 진짜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렇습니다. 맞아요.